어가시는데요 아직 메뉴 안정했잖아 <웃음> 일단 <일반적으로> 한번 돌아보자 돈다고? <웃음> 어디가세요? 아직 못 정했어요 아, 또, 또 뭔가 시원하게 바뀌는 느낌이다 그럼 매운 걸로 할까? 아, 응, 너 한입 먹을 것 같아, 아, 거 같아 그러니까 너 순한 걸로 먹을게 먹으면 먹는 거는 가식이 아니야 시간에 잘 먹어야 п и v m u n t 여긴 어디 착한 낙지 주차장 우와 우와 <웃음> 어디 갔어? 먹이는 먹이먹는 먹이는 먹는 어디 가세요? 아씨, 카드. 나도 카드가 안 보여. 나도. 7시 반 아닙니다. 8시 반이네. 8시 반건넘무 늦는거 아니 너무 시 <목소리가> Three. Please make your way to platform three.